혹시 아나 아나 되시는거 없어요? 아나? 더이앱 <웃음> 뭐야? 죄송선데 예. 그냥 제가 아나한 데메 <웃음>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나 뽕한번 주면 내가 다 썰어 줄게 진짜로 그래 그럼 네가 아나 해 진실 아니 진짜 내가 3500점이 뭔지 보여줄게 아니 조선이 트이고 아니 서로, 서로 보여준데 농담... 제발 좀 보여주게 해봐 알겠어요 네 혼났어 아패대만나 우리 조합이 이러니까 우리 오른쪽 말고 정면 갑시다. 오른쪽 말고 정면. <웃음> 그 뭐지 6인 큐인데도 조합을 안맞죠 <웃음> 우리 어, 어, 어, 오른쪽 아니야. 우리 오른쪽 가지 말고 정면으 전면. 아니, 아마가 필요하대. 정면 가래요. 아, 필요 없고. 정면 어, 가면 아, 알았어. 알았어. 진 <웃음> 이제. 아, 아, 그, 전부단이... 가, 아 내가 한국객을 아이고, 격여보대 첨 아, 정면 정면으로 가요. 오른쪽 막가지 마. 오른쪽 가지 마. 오른쪽 가지 마. 오른쪽 가면 진짜 칼빵 맞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 못 해요. 너무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다이월었데 <다일랏한데>. 어, <웃음>